어떤 사람의 아내가 버선 한 켤레를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다. 남편이 그 버선을 신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버선이 작아서 발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혀를 차면서 크게 책망하기를 당신의 재주는 참으로 기괴하구려 마땅히 좁아야 할건 너무 넓어서 쓸모가 없고 마땅히 커야 할건 좁아서 발에 맞지 않으니 무슨 놈의 재주가 이 모양이오? 아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요? 당신의 물건은 어떠한 줄 아시오? 길고 굵어야 할건 작아서 쓸모가 없고 마땅히 작아야 할 팔만 나날이 커가니 그게 무슨 꼴이오? 라고 말하였다. <목소리>